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이 상하주택 등을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또는 지금처럼 집짓기 좋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 가운데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거나 투자하기 좋은 때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니까 당연히 과거보다는 지금이 아마도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대적으로도 발전하고 좋아지기도 했지만 건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업성이나 경제성 면과 함께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것 등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건축하기 좋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제가 막연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직접 현장에서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느낀 점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앞두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사업성과 경제성 면에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 중세시대 등에 비해서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과 경제성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예술이나 문학 등과는 달리 아무리 아름답고 작품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그런 작품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시대가 발전하고 변해서 아무리 기술이 좋고 건축재료나 건축환경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바로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없으면 그 누가 집을 짓고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지으려 하고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정치나 종교적인 목적 등으로 건축한 궁궐이나 성당, 사찰 등은 건축비용도 그렇고 100년 이상씩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 살아갈 집이나 상가주택 등에서 건축비용과 건축기간은 대단히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볼때 중세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건축을 공부하고 활동하던 불과 몇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그렇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몇 년을 뒤돌아 봐도 웬만한 지역이면 상가임대도 그렇고 요즘 많은 건축주들이 관심을 갖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상가나 특히 임대가구, 임대료 등을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에서 설명드릴 건축환경의 개선이나 기술, 각종 건축자재나 장비의 발달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공사비 정도는 웬만한 지역이라면 임대가구의 전세금만으로도 해당 건물의 건축비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업성과 경제성이 좋아졌다는 것인데 이는 얼마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금이 바로 이런 건물을 짓기 좋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땅값과 공사비 등 건축비 대비 수익성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아파트값을 비롯한 주택가격이나 임대료에 대한 상승폭과 땅값이나 자재비, 인건비 등 건축비용에 대한 상승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는 매년 상승해 왔는데 주택가격이나 전세 등 임대료 상승폭이 공사비 등 건축비용의 상승폭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만큼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웬만한 지역이라면 1층 상가, 2, 3층 임대주택, 4층과 다락은 그 건물의 주인이 사용하는 상가주택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2,3층 임대가구의 전세 등 임대비용만으로도 공사비를 충당할 정도가 요즘 상황이라는 것으로 그만큼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과 공사비에 대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 등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는 비단 상가주택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도 그렇고 특히 교통이나 상권이 좋은 지역에 근생건물과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건물은 오히려 건축을 하면 돈이 남는 지역까지도 있을 정도로 요즘은 공사비대비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다양한 금융제도와 건축환경에 관한 것인데 또 지금이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기에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금융제도와 건축환경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대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신용도 등에 따라서는 땅값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도 금융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공사기간 동안만 비싼 이자율의 대출을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로는 건물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는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건축을 용이하게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금융기관도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 말고도 신협이나 수협 등에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대출 조건이나 대출액 면에서 제도권 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저축은행 또는 신탁회사 등까지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분양하는 건물이나 사업성이 좋은 사업인 경우에는 PF 대출 제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리츠와 같이 공사비 등 사업자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어서 사업 의지가 문제이지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건축 자금을 마련하는데 과거보다는 월등히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건축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과거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고 미장이나 방수 등을 하다가 공사까지 하던 소위 집장사들이 주도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사라지고 건축을 제대로 공부하고 전공한 전문성과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가들이 활동함으로써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집짓다 10년을 감수한다거나 심지어 사기까지 당한다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소문과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이러한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지금이 얼마나 건축하기 쉬워졌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건축 자재 및 장비와 건축의 품질에 관한 것으로 이는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장비의 발달과 개선된 건축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TV 등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이 세계를 석권할 정도로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좋은데 건축자재나 장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산품은 경시되고 외국 제품만 선호하는 데다가 밀수품이 성행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는 건축자재도 그랬었지요 뭐 수입 타일이다 유럽산 조명기구 등 수입 건축 자재를 선호해서 이러한 외국 제품을 사용하는 고급 주택 등의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산 자재가 월등한데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방수제나 단열재 특히 과거 단열되지 이 않던 알루미늄 샤시창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불량한 제품들로 말미암아 방수가 잘 안되어 물이 새고 결로와 단열의 문제가 있어 특히 이 30여 년 전에 건축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수준이 어땠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을 짓는다면 물이 안 새고 춥지 않으면 된다고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방수나 단열 같은 기본적인 것은 염려할 대상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품질이 월등해졌는데, 이는 바로 건축자재나 장비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향상된 기술 수준과 마인드가 작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비단 아파트나 대형회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프로젝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상하주택 등 소규모 건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 등 전체적인 설계와 시공은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정도로 수준이 대단히 높아져 지금처럼 내 집이나 건물을 짓기 좋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 시스템, 제도, 절차, 그 다음으로 보험이나 인터넷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여기에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 허가를 비롯한 공사 감리, 구조 감리, 철거 감리, 굴착감리, 소방감리 등과 특검 및 사용성인 등 까다롭고 체계적인 제도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나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까다로우며 얼마가는 비용이 추가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와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만큼 집을 짓는 데 시스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로 말미암아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또 이러한 대부분의 업무를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대행해 줌으로써 건축주들은 마음놓고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실제 현장에서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건축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부나 아내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종 보험과 품질 보증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작업해야 하는 현장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제도와 하자 보증 제도 등은 다른 무엇보다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로 설계를 비롯한 심지어 공사의 전 과정을 인터넷 카페나 카톡 이메일 등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저멀리 아프리카에 출장 근무를 했던 건축주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설계와 매일매일의 공사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그야말로 시간과 거리 및 장소를 초월해서 건축을 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러한 인터넷 공간으로 주고받는 정보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직장이나 사무실에서도 자기 일을 하면서 충분할 정도이니 이보다 더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기에 좋은 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상가주택 등을 짓기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업성과 경제성 면에서 좋아졌다. 다음 두 번째로는 땅값, 공사비 등 건축비 대비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번째로는 다양한 금융제도와 건축환경 또 네번째로는 건축자재 및 장비 그리고 건축의 품질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번째로 건축시스템과 제도, 절차, 보험, 인터넷 등으로 지금처럼 건축하기에 좋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설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한편 생각해보면 아직도 여전히 하자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층간소음 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 마당에 뭐 집짓기가 쉬워졌다거나 심지어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가히 세계적이라니 실감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나 보도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과거 그러니까 불과 몇십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때 그렇다는 것이고 또 사실 이러한 것이 건축의 특성이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깨끗하고 잘 정비된 실내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물 제품이 아닌 비바람과 무더위와 추위 등 기후에 완전히 노출된 현장에서 그것도 수백여명의 작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축의 특성도 감안을 해볼 때 물론 그래도 하자나 안전사고 등이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혹시 이런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